<웃음> 아저씨 저밥좀 사주시죠 술도 사줄게 먹고 싶은 거였히얍저 <웃음> <웃음> <이, 이, 야. 웃음> 봉골레 파스타도 사주시죠 아, 그래 정혜야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하나, 맥주 하나, 빨리빨리 안 가져오냐? 알았다. 행복하자. 배고파요. 아 배고파요? 네. 자, 맥주. 아, 쿠너링이 훌륭하시네. 양아치예요 야, 너 인성 빠았냐? 아니, 얘는 뭐 숟가락으로 거품만 퍼먹으라고? 왜술 취할까봐 그랬지. 치,